아, 내가 좋게 얘기거든 아, 저, 잠깐 줄좀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기, 조, 조금 골목, 여기 길이니까, 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어얼마면 엄마가 뭐 처음부터 나쁘게 얘기한 먹었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저쪽이야, 좀 짧게 좀 잡아주실래요? 그냥,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오는 거야. 짧게 좀 잡아주세요. <웃음>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할줄 몰라. 이게 안할줄 몰라.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지나가는 시기야. 그래서 내가 터진 거 아니야. 어. 딱막 강낭콩이니까. 근데 패퍼는 일도 요 정도 안 했어. 우리 패퍼 이쁘게. 우리 애들이 요동 브랜드랑 조심하는데 브랜드는 내가 그런 길로 가지도 않지만 패티길 일도 모르면서 말이야. 어디서 있지? 그러니까 있잖아. 요 갈퀴를 사람욕 먹는 거 아니야? <웃음> 기본도 안되게 무슨 뭐 기본이안돼요이럴서 소리만 막 크는 거 아니? 그, 입마개를 하라고 하고 다녀! 그런 것같돼 얘! 우리 애를 입마개를 하라고? 어, 분해하면 안 돼, 그 ᄉ 냐 어. <웃음> 내가 그랬어. 무식한 소리 짓거리는 당신님이라입마개해 <웃음> 어디서 기본도 못지킨 주제에 지금!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가요! 가라 마라 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어째 내가 말다 틀린 말 없잖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으라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싸우는 거를 음. 얼마나 신나 쳐다보고 있으니 더 크게 내가 오른소리만 했지 걔가 사람한테 달려들고 말이야 어? 그런데 뭘자했다큰 소리야 줄도 감당 못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도 감당 못해 왜 끌고 나오는 거야 음. <웃음> 그런 무식한 것들이라할 때는 목적을 높여야 돼뭐 <웃음> 우아한 게뭐 있어 그냥 막, 막 목적을 높여야 돼오은말하면서제재 그러니까 뭐 우선 게 뭔지 알아 그런 사람한테? 어 뭔가 이 사람이 무식해 보이진 않아. 너무 말도 잘하고 잘해. 근데 목소리까지 커. <웃음> 엄청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똥을 싼 거, 똥을 싼거 근데 휴지가 당연히 있잖아. 어. 근데 어떤 미친 노인네가 지나가면서 얘가 치우고 치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똥 치울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게 똥을 지금 가면 되는데 똥 닦아나가 쪄요. 그렇다면 뭐옛날다안 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말했 일단 자체가 네. 나한 나는 그게 너무 아니 네. 그냥, 그냥 뭘 치울 거예요? 돼. 그래서 가봤지. 그럼 이제 갑자기 내가 치우나 안 치우나 끝. 까지을 걸자 치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어디 앉아치우옥비는잘 봐. 지렇게치워 봐. 지옥비는 잘 치우는 거 보다니. 우락 끝까지 그 욕을 하면서 들락했던 걸 아무데나 싸겠다고 또 가는 결국 당한거잖아 근데 멋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 이우 너무 뜨거 나갔으면, 내 통증을 보고 있으면, 안 치워. 안 치울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안 치운다니까. 난 끝까지 간 줄. 아니, 보고, 보고 있으면 안 치울 건데요? 계속 내가 깐줄 거라고. 상황에 따라서 나는 제약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혼구형을 내겠다. 나갔으면. 그러고 나서 나는 경찰에 신고. 하지? 진짜 모멸감을 느끼는데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데 그런 노인은 경찰 되게 무서워한다 말로 뻥뻥하지 진짜 뺏쳐갖고 오면 미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것다 <웃음> 듣게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신변에 너무 위협을 느끼고 날아대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요? 할 판이야. 지금. 그래서 너무 가깝게 나한테 그랬어나 혼잣말이에요. 라고 막 인정하면 그때서는 무서우니까 그런 거 보다고 갈수 있어. 음. 근데 이제 그건 들으라고 중얼거인 거지. 내가 기대가 먹었냐? 옆에, 옆에다 두고 온는게중얼거인 거지. 혼잣말이야. <웃음> <이해하네.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하는 건안 들려? <웃음> 들으라고 한 행동이잖아. 그거는. 들었어. 그래서. 그랬어. 근데. 이렇게 말하지. 이런 식으로 가라마라 주먹국로할 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또 이러실 거잖아요, 지금. 이 견종만 나타나면. 견스럽고 이쁜 아이들을! 이렇게 이러면서. 그, 지금 그 아이들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얼굴절굴 한, 한, 하듯이 나도 마찬가지. 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끌어 나가지. 이 사람이 이제 마음도, 신금도 울려야 돼. 이런 사람은 감정적으로 아직 안니더 음. 맞는 얘기도 하는 거 나도 이 아이가 나한테는 그렇잖아요. 사장님 그렇잖아요. 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도 아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거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견적어디 그런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든면서 내가 억울하겠죠?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억울하겠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렇게 주먹이 말씀할 감정상하게 말하지 말고 사장님 알아 들으셨어요? <웃음> 알아 들으셨다면 제가 갈게요. 어. 아니면 사장님이 다른데 또 이런 실수를 하신다니까? 어. 그렇게 해서 하지 엄마 싸움. 은